끼리. <목소리로> 여러분들, 큰일 났습니다. 입질이 1시간째 반응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. 이 영상이 아마 여러분들께 못갈것 같아요. 지금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. 뭐 이게 한 마리라도 뭐 잡혀야 여러분들께 갈 텐데 지금 한 시간 넘게 반응이 없습니다. 그래도 여기가 폭이 크니까 뭐 조금이라도 기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입질이 오는 것 같은데요? 잘 봐, 잘 채봐. 어마 어마. 오. 야. 가 봐, 가면서 불불 불. 그래 봐. 바로 바로 와주네요. <웃음> 빠가사리 빠가사리 아, 사이즈는 좀 작은 빠가사리가 올라와 좋네요 근데 어떻게 끼우뚱하냐 옆구리끼냐 <웃음> 그런거 같은데 일단 물었대요 아, 물었어요 물었어요 아 빠가사리 음. 한마리입니다 제콤한간마리잡은 <웃음> 소감이 무... 어때요? 한시간반 기다려서 지금 처음 낚았습니다 아 진짜 오늘 철수 해야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입질이라도 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아, 이제 좀 있으면 이따만은 장어가 오지 않을까?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. <웃음> 아, 조금만 더 기다려가지고, 잡아보겠습니다. 네? 뭐야? 오, 요번에 거좀 큰데? 우와. 좀 크다, 여야 빠가들이. <웃음> 기가 막힙니다, 여러분들. <웃음>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, 애들이. 빠가살이 와 이게 사이즈가 좀 커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와 이거 보세요 빠가 빠가 아까 거는 애기더니 요건 크다 야 그러게 말이예요 와 빠가살입니다 뭐야 오오들어오오 끄어 야야 크다 커 쇼. 얘가 뭐야 뭐야 <웃음> 어? 참안 들리는데 엄청 커 뭐야 낚시대에 살살 올려봐 뭐야? 이 엄청 크다야. 빠가사리 같진 않은데. 뭐야? 이 빠가사리 같진 않아. 아 뭐야 이거? 야, 크다. 힘으로 아, 어. 봐요. 오, 오 좀, 크다, 오, 크다, 오 크다, 크다, 크다, 크다. 크다 크다. 엄청 크다. 뭐야? <웃음> 야, 그런데 이거. 뭐야? 카메라는 안 보인다 야 뭔지. 뭔지 안 보여요 카메라에? 어. 잠깐만, 끌어올려볼게. 와, 힘 엄청 세는데? 오. 오? 와. 어? 와. 엄청 크다야. 와. 와, 힘 엄청 세요. 이 똑바로 들어야 돼 낚싯대 세워야 돼 야. 아, 서서히 오,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뭐야 우와. 오, 오 와. 가물치 아니야 가물치 뭐야? 오 빨려들어간다 빨리 빨려들어간 빨리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만 낚싯대 빨려들어가고 잠깐만 뭐야 야 저것도 좀... 끄집어 내야 돼잘 해야돼 <웃음>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진짜 대박 이게 엄청 크다 이게 뭐야? 어디 봐. 와 끝까지 반응하는데? 어? 뭐지? 야, 와, 어 크다야. 오우야. 아을거없으을거 터지는 거 아니야? 그렇 잡을 거잡을 거. 통통 거. 통, 통. 통, 통. 통, 통. 밑에 아야 이다어어 아빠가 아빠 아빠가 아아 빨리 빨리 빨리. 저렇게. 봐. 빠진다. 됐어 됐어 됐어. <목소리도> 아, 또, 아, 돼, 돼, 돼. 아, 뭐야 이거? 와. 아, 야. 메기 <웃음> 야다 야. 메기 야. 어, 아, 어, 어. 야. 야. 야. 씨. 뭐야 이거? 나다야 야. 야 이게 뭐예요? 잠깐만. 야. 와, 대형 메기가 잡혔네. 와. 갑자기 쑥 들어가길래. 와 뭔가 있거든요. 야. <웃음> 와, 이제 보여? 와, 야. 아이 드리스 잡아도 되나? 잡아봐, 형. <웃음> 이야, 오우, 크다, 커. 와, 제가 잡은 거 맞아요? 어, 맞아. 와, 대박이야. 충격이 보여. 이야. 이야. 야 큰게 있네 큰게 나오네 물이 깊으니까 와나 진짜 갑자기 숲 들어가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챘는데 힘이 어.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장사야 장사 와야 그게 크다. 맥이 죽겠다 일단 잠깐만 자리, 자리 잠겨놓고 야 어마어마한데? 야 아빠는 아빠도 이런 맥이는 처음 잡아본다 야와 대박 아빠가 잡은 게 아니라 네가 잡은 거지 <웃음> 이거 <웃음> 어떻게 이렇게 크냐? 이야, 아, 참. 정도? 정도? 야 참, 그네 다야 와, 늦게까지 있었던 보람이네. 있 그러니까요, 이게 자정이넘어가니까 아, 와, 대박이다, 진짜. 몇 센치나 대보여? 한, 오, 이게 뭐야? 이게 사십 센치, 사오, 사오십? 사십, 오십 좀 대보이는데요? 이야, 야, 응? 진짜 이거 유튜브 못 올릴 뻔했는데. <웃음> 매기한테 고맙다 그래라 고마워 뽀뽀해 줄게 <웃음> 아무튼 매기 <웃음> 야너 맨날 또 매기 잡는다고 오밤쯤까지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요 아 아니, 이게, 이게 자정 넘어가니까 이런 애들 나오는데? 초저녁에는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요 와 대박이다 야 이게 확실히 새벽에 나오는구나 아... 대박. 되... 늦은 시간에 나와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장마철에 밤낚시를 하러 나왔는데요 <웃음> 이 자정이 넘어가니까 우리 매기 친구가 나와줬습니다. 와 정말 대박이었고요. 아, 앞으로도 좀 밤낚시를 자주 할 생각입니다. 이렇게 자정 넘어갈 시간에 이렇게 대형 매기들, 대형 장어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. 쇼에오라인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!